미국, 한국, 해외홍리 구독해주세요! 안녕! 안녕! 지요 지금 미국, 한국, 해입니다 응. 네! 계속. 내일은이 무슨 말입니다됐도 네! 네 우리게어디이날입니다우리 네, 아빠는요! <웃음> 키워린다에 계신 할아버지야! 관광고시 산토이랑 영상통화하고 계셔요! 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아빠 선물을 사줄겁니다 어머니와 어머니 날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지금 선물을 사고요 아버지 날에 선물을 내게 선물을 사줬습니다 Nice. Can no. you, make, no. No. you can make me breakfast? No! Make me breakfast! You have to make it! Yes. No. You, you have to make it! You have to make I, i You no. I have to m a k i m You have to make it! I m e e d 20 minutes Pizza! Can we get spaghetti? No. Pizza o t i No! I want pizza! I want pizza! It's impossible I want pizza. pizza! I w a n e v e o n e 3 0 0 0 No! n o pizza! No! I want p i u z a w r e o u so stupid? a yeah. <laughs> <Shirties. laughs> No! No! <laughs> hey, I will body spare y e like a professional wrestler. No, I o n want to be sus! <laughs> I know, I know, m not going! Because you want to k e sus, no! I don't want to be sus! b y Okay, so y o e all right? Yes! Awesome! Thank you!